이티제에게 먹히는 돌직구 표현 예시는 너내 유머 코드랑 잘 맞는 것 같아 완전 웃기네 크트너 어디 가서 재밌단 소리 많이 듣지? 어이가 없을 정도야 크트 이렇게 노잼보 소리 듣는 이티제에게넌 재밌는 사람이고 내 유머 코드와 어울린다고 말하면 이티제는 속으로 혼인신고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, Honul 하 o s h i Chung Hajusi Yasagem s h e d u c d u k J U y o n g s n Yul ISTJ YUI Honin Shingo h a i s t j World Membership g e h a s V LOG ASMR d n t BENEFIT y u l l SUIT s u d a c h u k s